먼저, 생각을 하면은, 네. 허용치를, 네. 정하고, 그, 네. 인지하는, 네. 렇게 중요한데, 그 이유가, 네. 음. 그렇게 하는 걸 실패하는 것이 네. 결국에는 그 자존감에 안 네.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니다 아... 어... 네. 음... 그래서... 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한신 영수 소 구독자 여러분.